배 타고 들어갑니까? 지수와 이바, 이바 이! 오, 가는 어, 걸로! 네. 이곳은 인천 영동, 영종, 영동, 영? 영종도 다같이 이제 라디오팀과 기획회의를 하러 MT를 떠난 네, 그런 상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네요 핫팩, 핫팩, 핫팩 진짜 안 돼요 늦나니까 핫도그를 먹으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장을 봤는데, 저기, 저기, 저기, 내가 뭘 좋아하죠? 소주를 좋아하잖아요. 소주가 핵. 핵으로 파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수어있어요또 지소씨, 우리 기획해. 지소씨, 데리고 오세요. 네. 어? 지소씨 좀 <웃음> 귀한 분이요. 귀한 분이신데. 우리이아니야 <웃음> 그건 리잖아우 아. 가볼까요? 아 라디오로 사용시 할게요. 라. 라라라라라. <웃음> 스코를 좋아합니다. <웃음> 오. <웃음> <웃음> 우리 오늘 뭐하러 왔죠? 사용시 하러 왔습니다. 네. 고명 동대으로 사용할. 매한마 드시고 하셨네요 <웃음> 이. 이번에 좀 길게 드니다 천사 곳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발생하며? 총 피부잖아요. 아 예, 저 피부입니다. 겁먹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따 주세요. 아네피 많이 네네네 네 그러면 이죠 저요 A b 형이요 무슨 형이죠저 A요. A 형이에요. 무슨 형이죠 A형이에요? 무슨 A형 A형 A A형요? A형. A형. A형요? A형. O. A 형요. A요. 오. 오. 오. 어, 촬영할게요. 아, 까 찔렸어요, 한 번. 서 유키에서 유에서 유키에서 유키 약간 유런에아니에요유키에어유 어떻게냐면 에서에서유키에 대한 키에서 유키에서 에서 유키에서 유키에서 바다에 어, 왔으면 어? 말이야. 어? 야, 다이어 해! 이바이봐 아, 시다 오! 아, 진 오!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웃음> 아 <사진도> <웃음> 잠깐만, 미안해요, 진짜! 아, 이짜 아, 진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우린 이거잖아. 어? 우린 이거, 우린 우리 이거야. 우리 이거 우리 이거야. 하나 아, 그만해. 그만해. 어 와, 들었어. 울퉁불퉁기 <웃음> 뭐, <웃음> 아, 괜찮아, 어, 괜찮 <웃음> 웃을 뻔 해가지고, 나 아. 아, 나왔죠. 아, 웃겨가지고. 이런 <웃음> <육대> 들어야 되 <웃음> <웃음> <더 힘들어. 웃음> <웃음> 아, 집에를 왜 가요?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배도 안뜨는데 어, 가요? 가요? 가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거 미국 간대, 오저 때문에. 명시아. 오디오 때문에 사람이 있고 있구나. 포달고 싶어야 돼. 이 정도면 걸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지나가시는 <웃음> 걸잡아가지고 <웃음> 집에 가려고 이렇게 <웃음> 타는데. 내와 이거 <웃음> 친절하게 일로 와서 앉아요. 어, 여기 따뜻해요. 아또이불도 덮어져 있다가 우리 엄마 지도 좀잡주실래요야 혹시 좀가도괜찮요 어. 어. <웃음> 어, 왜불 맨땅이 안 들지? 어 풀어봐. <웃음> 이거를 이거를 기게하 <웃음> <이렇게 웃음> <한데>. 잠시만요. 어. <웃음> <웃음>